이제 저녁이 다 사진 찍을까 이렇게 엄마처럼 사진 응. 잘찍게요 이제 올려봐 좀올려 올려봐 괜찮아 올려봐 못두겠어 아직도? 내어앉아요 네, 일어날게요. 조금 앉아서 기다리시면 돼요. 시선. 어, 오른쪽으로 쏴도 돼. 만세. 오, 올라가네. 응, 올라간다. 근데 조쪽으로 쏴도 되면 근데 진짜부터 여기 안 오다. 왜? <웃음> 왜 갑자기? 네. 난 치가 있뻐 <웃음> 아니 사진 찍는 거 아닌데. <웃음> 맛 어때? 맛있어? 나오마 한번 먹어보자. 음. 테레 오른손 잡고 먹어봐. 응? 음? 아니 오른손 써도 돼. 어. 잡고 음. 들어봐. 아 여기는 좀 아파 팔. 아파? 응. 그래. 한번 자고 일어나서 놔야겠다. 응. 내일도 아프면 다시 병원 가야 될것 같아. 응. 아니야, 오늘처럼 그냥 잡기만 하는 거잖아. 아픈 거 아니잖아. 엄마, 근데. 응. 응. 응. 원래 병원이 빨리 나지 않아. 아니, 이건 아니야. 팔 빠지는 거는 응. 들어가면 바로 괜찮아져. 아리야 이거 타란츄라 미리 먹어보고 싶어? 이거 저걸로? 아리 안물래 꼬레지 안물래 꼬레지 안볼래 맛있지? <웃음> <웃음> 너 다음에는 타란츄라 먹고 싶다고 했잖아 진짜로 먹을거야? 타란? 야. 어, 타란튤라 튀김 지금 빼가지고 먹는 거야? 맛있겠습, 맛있을 것 같아 그게? 응 <웃음> 그거 진짜로 오, 팔더라, 오, 근데 오. 진짜로 팔더라? 응. 근데 너무 비싸 나 어, 무슨... <웃음> 오, 오, 오. 너무 비싸 7만원이 넘어가더라 엄마, 이거 메뚜기 튀김이 더 먹고 싶어? 아니면 타란튤라 튀김이 더 먹고 싶어? 타란튤라타란튤라 응. 무슨 맛날것 같아? 음... 조사람아 <웃음> 뻔데기는.. 펀데리는... 완벽한게 아니라 식감 너무 징그러워 식감이 징그러는데 맛이 있어? 응 <웃음> 아, 안돼! 냄새 고소해 응. 어? 맛있어 손을 지금 잡고 있는거야? 아니 먹었어 징그러워? 운 어? 응? 맛있어? 맛있지? 응 그럼, 그럼 너 국물 이거 다 먹어. 국물만 맛있는데 어? 음. 징그럽다면서 너무 갑자기 그렇게 먹어버리는 거 아니야? 음, 그냥 이 국물만 맛있어라고 뻔데기 <웃음> 국물만 맛있어? 육 뻔데기의 육지오 고기 어느 쟁그 너무 징그러워. 하고 여름에... 어, 어, 음. 엄마 조그만 것 조그만 생선은까지 없지. 어까 갈치 가시가 많아가지고. 응. 엄마 잘 발랐어. 어. 근데 질 싸면 일천도못 음. 음, 가고. 채, 음, 태권도도 못가 응, 아, <웃음> 네. <웃음> 어, 맞아. 궁금이 니가다 아, 어 땡. 아, 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네? 안아 봐. 올라가 봐. 만세해 봐. 만세. 우와. 얘다 이렇게 다 쟤냐. 아이고, 애기도 말도 못해. 장 겸손히 거야? 오로라, 기타 친다. 내 먹으면 <웃음> <웃음> <웃음> 안 돼. 내가 먹는 거 아니야. 어안 먹어. 맛이 말아요. 아프지 않아요. あり